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레방입니다에로모나스 하이드로필라균에 따른 급성폐혈증으로 사망하였다면 재사망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울산지법 2008가단 44459 토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가 이사건 보험계약 중 특약에 기초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망인의 사망 원인이 별표제 분류표에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하여 주장, 입증하여야 합니다. 망인의 사망 원인인 폐혈증은 위 별표 분류항목 중24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노출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습니다. 오히려 망인의 사망 원인인 폐혈증은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 중 1.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중 A41.9 상세불명의 폐혈증 또는 폐혈성 쇼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특약 재분류표상의 분류 항목 및 분류번호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. 이 사건 특약에 의한 보험사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KCD 중 질병이완 및 사망의 외인에 해당하여야 하고 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단서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이를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 사건 별표 단서의 취지입니다. 따라서 을제6호 중에 의하면 하루 이틀만에 급격한 진행을 보이는 폐혈성 쇼크가 간헐적으로 있으며 폐혈성 쇼크는 심한 세균 감염의 결과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망인이 발병해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이 짧은 것은 폐혈증 또는 폐혈성 쇼크의 본래적인 속성에 기인한 것일 뿐 이를 들어 이 사건 특약에재해 해당한다는 근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.